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제 섬초 이거 섬초 어, 묻힐거예요 섬초가 맛있잖아요 시금치보다 여기 뿌리 부분에서 어, 이거 빨간 부분에서 단맛이 나니까 얘는 뿌리 부분은 될수 있으면 안자르고 한게 좋아요 근데 지저분하면 약간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따듬아주고 이렇게 4등분 쪽으로 이렇게 내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노란거 이런거 띄워주고 다 따듬어서 휘쳐갖고 희쳐서 올게요 이렇게 희쳐서 세번쳤어요 희쳐서 이제 여기다 상은 뒤쳐볼게요 물이요 끓고 있어요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살짝만 살짝만 뒤쳐야지 먹을 때좀 아삭아삭한 맛이 나야지 맛있잖아요 너무 푹 익혀버리면 물렁물렁 해갖고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데칠 거예요 한물로더 헹궈 올게요 찬물로 깨도 좀 넣어주고 내가 깨보여사래요 그래서 깨를 많이 넣어야 돼깨보여사 <웃음> <웃음> 그리고 소금 참기름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깨를 많이 넣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깨를 많이 넣어 내가 그 국간장을 조금 넣어줄게요 그래야지 맛이 더 나, 맛있거든 이게 조미료가 안 들어가니까 더 맛있게 하려면 연두를 이게 연두가 순한 맛이거든요 조금만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연두 넣을 때하고 안 넣을 때하고 맛을 보면 확실히 틀려 이거 대맛이 난다 맛있는 섬초가 이게 완성이 됐네요. 감사합니다!